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미분양 주택의 정보매입 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 h 에 LH 매입임대 주택 현황 파악을 위해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주택업계 한고위 관계자는 국토부가 LH의 현황 자료를 요청하고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처를 하자는 취지로 매입임대 사업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며, 그간 주택 관련 유관기관에서 내용을 건의했고 국토부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적극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 설명했다. 앞서 업계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미분양 환매조건부 주택매입 재시행과 LH 매입임대주택으로 도심지형 미분양 주택 우선 매입의 투트랙 방안을 건의한 바 있다. 국토부에선 둘중 HUG의 환매조건부 주택매입이 아닌 LH매입임대주택만 고려하고 있다. LH를 통해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면 지역경제, 건설업을 살리면서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주택을 제공하는 등실리와 명분을 얻을 수 있다. 또 LH매입임대는 이미 사업을 진행하는 주택을 이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분양이다. 주택을 공급할 필요 없이 기존의 틀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대상 주택의 수도 많지 않아 대량의 혈세를 투입한다는 지적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매입 임대는 중공이 끝나고 나서 미분양된 것이 대상이다. 며, 예전에도 대량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매입하고 운영했다. 고 말했다. 이어 현재 LH 매입 임대 사업 범위 내 아파트 매입 방법이 있기 때문에 바로 도입할 수 있다. 다만 어떤 시기에 할지는 세밀한 네. 검토가 필요하다. 고 설명했다. 올해 국내 건설업계는 것엔 한파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고금리 등으로 인해 주택 경기가 급격히 침체됐기 때문이다. 특히 상업주거용 시설 미분양 증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실 채권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중소건설사 연쇄도산이 가시화되는 등 건설시장 불확실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건설투자는 올해 0.4%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 경기 위축과 자금조달 경색으로 투자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도 총 25조원으로 확정해 2022년 28조원보다 10.7%를 삭감했다. 정부가 재정운용 기조를 확장해서 건전으로 전환하면서 2026년까지 연평균 1.8% 감액할 계획이다. 건설 수주 역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역대 최대치인 223조 5천억 원을 달성했지만 지난해 9월을 끝으로 10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29.8% 급감하면서 감소세로 돌아섰다. 건축비용 상승 도달금리 상승, 부동산 PF 신용경색이 겹치면서 공사진행이 중단된 곳이 대다수다. 건설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국내 건설 수준은 전년 대비 7.5% 감소한 206조 8천억 원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부문별로 보면 공공수준은 SOC 예산이 감소한 영향으로 토목과 비주택 건축수주가 감소해 전년 대비 3.1% 줄어든 55조 2천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민간 수준은 금리 상승과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건축공사 위축으로 9.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공공주택 수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공사발주 정상화와 주거복지 사업이 증가하면서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공비주거용 건축수준은 생활형 SOC 투자 감소 및 지자체 건축공사 발주가 감소한 영향으로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 비주택 수준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생활 SOC 공급이 증가하고 공공복합건축물의 발주가 활발하게 이뤄졌지만 2023년에는 예산 축소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건설 직원이 공사현장 안전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제공 입구를 롯데건설. 미분양 위험, 건설업체 PF 자금시장 경색전이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 대출금리 상승과 건설업체 조달금리 급등은 건설 경기 전망을 더욱 어둡게 만든다. 국토교통부의 1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미분양 주택가구수는 5만8천가구를 기록했다. 현재는 정부가 위험수위 기준으로 여기는 6만2천가구를 이미 돌파했을 것이란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서울벤처부동산포럼에서 국토부는 미분양 아파트 6만2천가구를 위험선으로 보는데 매달 1만가구씩 늘고 있다. 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분양 예정 물량은 4 8 5 8 9가구였는데 원자재 가격 상승과 집값 하락 등의 여파로 실제 분양은 27,048가구에 그쳤다. 이는 건설업체 PF 자금시장 경색과 금융권 유동성 위기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023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집값 급락 PF 중단으로 상반기 중 건설업체 부도가 급증하고 하반기에는 제2금융권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2021년 건설업체 390 폐업신고를 했고 2022년에는 12월 14일까지 320건이 넘었다. 건설업체 부채비율도 일반 업체보다 높다. 건설공사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고 투자금 회수도 상당시간 소요되기 때문이다. 국내 전체 산업의 부채비율은 2021년 말 기준 80.1% 수준이지만 건설산업은 133.4%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위기에 도화선이 될수 있는 부동산 PF에 부실이 초래할 충격을 방어하기 위한 응급처방을 내놨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와 주택금융공사 HFPF 보증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대한 공적 보증을 확대하기 위해 미분양 PF 보증을 신설한다. 이전에는 토지 전체 매입이 끝난 분양 개시 이전의 사업장만 장기 대출을 할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토지 일부만 매입한 경우와 분양을 완료한 사업장도 지원한다. 브릿지름과 미분양 사업장의 PF ABCP를 장기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부실한 PF 사업장을 곤란해 정리하는 옥석가리기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PF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금융경색으로 인한 사업 부실을 막기 위한 조치 이전에 부실 사업장을 도려내 민간 투자 자금이 사업성이 괜찮은 사업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부실 PF로 인한 충격이 경제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신용평가는 분양 경기 저하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기거나 미분양이 확대돼 사업장이 부실해지면 공사비 및 사업비 회수 불확실성도 늘어난다. 면서 또 건자재 가격과 인건비의 상승, 물류 공급 차질 등 수익 구조가 악화하거나 공사 기간이 지연될 리스크도 상존한다. 또 우려했다. 금리 인상과 자금 조달 환경이 나빠지며 건설사의 차입금이나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유동화증권 차원 관련 불확실성도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충분한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하지 못하거나 PF 유동화 증권 및회사채 상환 차원 관련 리스크가 커지는 건설사 위주로 신용 위험이 증가할 것 이라며 BBB급 건설사와 PF 우발 채무 규모가 큰 A급 건설사 중심으로 신용도 부담이 상승할 것 이라고 분석했다.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급격히 늘어나 5만 가구에 바짝 다가섰다. 내년에는 두배 이상 늘어 10만 가구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건설업계, 경영난에 이어 고용시장 악화 등 도미노식 붕괴까지 이어질 수 있어 향후 미분양 증가 추이에 관심이 모아진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 주택이 전4 7,217가구로 1년 전1 4,075가구에 비해 3배 이상 급증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업계에서는 전국 분양 물량의 10%가 넘는 5만 가구를 위험 수위로 판단하는데 이를 목전에 두고 있다. 특히 최근 늘어나는 속도가 가파르다. 지난 9월에는 한달 사이 8882가구 늘었고 10월에는 5613가구 늘었다. 이 같은 추세면 내년 하반기에는 미분양이 10만 가구에 달할 것이란 추정이 가능하다. 이광수 미래의세증권 연구위원은 집값 하락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며 올해 말 5만 가구 내년 말에는 9만 가구까지 늘어날 수 있고 시장 위축 정도에 따라 11만 가구까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곧 내다봤다. 분양시장 분위기 악화를 가리키는 지표들도 잇따른다. 대표적인 게 민간아파트 초기분양률이다. 초기분양률은 신규 분양아파트의 초기분양기간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의 실제 계약이 체결된 가구수의 비율을 말한다. 전국아파트 초기분양률은 분양시장이 호황이던 지난해 2분기 98.3%를 정점으로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작년 3분기 97.9%에서 매분기 하락하더니 올해 3분기에는 82.3%까지 떨어졌다. 지방 초기 분양률은 72.5%로 2분기 85.0% 대비 12.5%포인트나 하락했다. 가장 저조한 것은 경북으로 38%에 그쳤다. 분양주택의 절반 이상이 초기 분양에 실패했다는 뜻이다. 대주 66.3%, 전남 67.3% 등도 크게 낮아졌다. 이분양 물량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집값이 계속 떨어지는데 분양가는 계속 오르면서 과거 청약 입구를 놓더라는 인식이 깨진 것이다. 또 부동산 침체 속의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은 지방을 중심으로 아파트가 대거 공급됐기 때문이다. 분양 단지마다 미달 사태가 빚어진 대구가 대표적이다. 장재현 리얼트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지방 주요 도시들이 대부분 공급지수가 100을 넘어선 상황인데 그럼에도 계속 공급이 어이졌다. 며 그동안 잘 버티다가 최근 미분양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한 시점이라 앞으로 1년 정도는 고비가 될것 같다. 고 말했다. 실제로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2월 미분양 물량 전망지수는 135.8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다. 이 지수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뒀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수다. 주택사업을 하는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5 0 0곳가량을 상대로 매달 조사한다. 100을 초과하면 미분양 물량이 증가할 것이란 의미인데 지난 10월 122.7에서 11월 131.4 이달 135.8로 석 달째 상승했다. 이분양 주택의 급증은 건설사들의 수익성 하락으로 직결되고 중소형 건설사들의 경우 줄도산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건설 경기 악화에 이은 경제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어 파급력이 상당하다. 이에 정부의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소건설업체들이 주축이 된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국토부에 주택경기 침체 해소 방안을 건의했다. 민간 미분양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 LH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기관이 매입하고 주택 수요를 늘리기 위해 아파트 매입임대주택 부활, 분양권 전매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도 미분양 증가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다. 이에 미분양 해소를 위해 내년 1월부터 무순위 청약에 거주지역 요건을 없애 무주택자 누구나 지역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또 이달 중으로 등록임대사업제도 개편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다시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 다주택자에게 그동안 무분별하게 투기 이익을 노리는 다주택자라는 점만 초점을 맞춰왔는데 인간임대주택의 공급자로서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할지 고민 이라고 했다. 이어 등록임대라는 이유로 세제 혜택을 줬을 때 투기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주택을 사재기하는 폐단도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적정 수준이고 어떤 장치가 있어야 하는지를 깊게 검토하고 있다. 그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보금리로 주택가격이 하락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수요 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려고 한다. 그 규제 완화 속도를 높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다만 지금 당장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나서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칫 부동산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 본부장은 이 분양 주택이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당장 대출, 세제 등 대대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며, 민간 분양 등의 공급량을 줄이는 정책은 필요하지만 서민들이 접근하기에는 아직 집값이 부담스러운 수준이라 서울 주변으로 임대아파트 공급을 계속해나가는 식으로 정책을 펴야 할것 이라고 말했다.